이 자유한 느낌을 해드리고요그다음은 뮤지컬, 피아노. 네, 안녕하세요. 네 뮤지컬 루드윅베토멘더 네. 피아노에서 청년 루드윅을 맡은 임세준이라고 합니다. 베토멘더 피아노 12월 20일부터 예스24 아 일관에서 꿈이라는 아 옷을 아 한벌 아 입고 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아 안녕. 네, 몇 개만 하고 올 자, 테스트 한번요 자, 테스트 한번 볼게요. 자, 테스트 요 자, 테스트 한번요요 자, 스요 자, 테스트 한번 볼게요. 자, 테요 자, 테스트 한번 볼게요. 자, 테요 아, 이런 운명에서 못 살아. 근데 그거를 막, 막아주는 우리 노래를 배우쯤에. 아예, 어. 아예 대표 어. 아, 편하이 네, 그런 느낌이 좋아요. 좋아요. 어. 그거를. 안 돼. 그거바바 그. 나를 봐준다. 바바이 어, 나를 바라본다. 좋아 뭐, 그거, 거배우 그러면 안 돼. 그더 슬퍼. 자, 바바이 나를 보면서 슬퍼. 이번 미누가 아니라 슬픔! 좋다! 아, 좋아, 굿! 알겠습니다. 아, 좋다. 네. 구워, 네. 굿. 굿. 좀, 좀, 좀. 고개를 좀 들면서. 네. 아, 네. 네. 네. 네. 그러면서, 아, 이제 마지막이구나. 구워, 구워! 나아지고. 자, 시선 살짝 카메라. 어? 고대로 카메라. 좋다. 비가 좀안 들리는 것 같을 때왜 그러지? 아하 응. uh -huh. 아, 좋아. 좋아. 어, 근데 조금 약간 잘안 풀려 귀도잘안 안 들려. 약간 어 즐거운 게 아니라 오케이 굿 나이 어. 왜 내기는 이러는 거지? 네. 아, 저어요 아, 잘갑습니다 아, 아, 네, 좋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어, 정말 많이 놀라시 있겠지만 제가 이제 루드위 배트맨 더 피아노라는 뮤지컬에 이제 들어와 청년 루드위으로 이제 붙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포스터 촬영 하러 오늘 왔는데요. 어제가 저희 또 팬콘이 끝난 지가 어제인데, 또 이제 오늘 이제 포스터 촬영하러 왔거든요. 그래서 매우 잘 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어 아무래도 이제 이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승식이 형이랑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한 반년, 1년 정도를 함께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또 헤쳐나가야 될것 같아서 어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어더 정숙하고 조금 더 무겁고 그리고 되게 좀 많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있어서 어 MBTI 2로서는 굉장히 낯선 환경입니다 굉장히 정숙한 분위기에서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연습 시작하면 어떤 부딪히지가 살짝 예상을 갑니다. 먹, 멋진 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